To w h i lighter richer, and that the latest latest s e n s a t i o n a l n e v e r is not. But are we sure what makes the difference? 우리는 should 모두 동의해야 된다. 네. 동의할 것이다. That 네. the Scarlet's pen is a l e t u Scarlet's l t e r a l e t t e 아, Scarlet's l e t is a l e t t e and but. 그 최근에 센세이셔널 그 선풍을 끈 인기가 있던, 있는 던있 그런 소설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할 것이다 네. 하지만 뭐, 무엇이 차이를 만드는지 확신할 수 있나 음..네 We know the Shakespeare, Rot Poetry, and Trooper Dog g e r l But it by no means follows that we can always distinguish doggerel from poetry. 우리는 Shakespeare가 시와 그리고 투푸도그를 엉터리시를 지었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but it by no means. Well, 어떤 의미 없이, Follows that we c a n always, we 는 항상 구분할 수 있다. a n we c l e a